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이야기로 아파트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네가지 또는 아파트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내 집을 지어 살아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아파트 전세 물량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오히려 전세값이 폭등하며 월세로까지 전환하는 분위기로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세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월세가 많아 짐으로써 임차인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비싼 아파트 전세금으로 과감하게 내 집을 마련해서 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직접 이런 분들의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이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은 네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그 많은 돈으로 전세나 월세를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며칠 전 신문 보도를 보니, 은평구에 있는 13평형 아파트가 최근 5억까지 치솟아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열흘 남짓 사이에 전세 값이 무려 1억 1 천만 원이나 올랐으며, 호가는 6억 원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5억원에 이르고 있고 아예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으며 월세 전환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5억원짜리 13평형 아파트 전세를 보증금 2억원에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한 달에 100만원씩이나 월세로 내야 한다는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높은 전세금이나 더욱이 월세로 내는 그 돈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의미한 돈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는 동안은 편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묵혀있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며 전세가가 오르면 집주인만 좋을 뿐이고 그 고통은 임차인이 떠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집을 지어서 살아보라고 라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출퇴근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전세를 살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이런 기회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고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변화를 가진다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위에서 지적한 문제를 떠안고 계속 남의 집살이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럴 돈으로 그 좁고 답답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단독주택 등 바로 내집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을 나와 가족들의 특성과 취향에 맞는 집을 지어서 살아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집은 마당이나 정원이 있는 데다가 지하에는 음악실, 운동실, 오디오룸 등의 다목적실과 1층에는 넓고 높은 거실과 주방, 예비실 2층에는 안방과 자녀방 두 개, 서재, 또 다락에는 놀이방, 작업실, 룸카페 등이 있고 또한 옥상 정원에는 꽃밭과 텃밭이 있어서 겨우 방 두세 개짜리 아파트 그것도 남의 집사리가 아닌 내 집에서 살아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런 집이 양평 등에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라 서울 근교의 출항 마을이나 강남과 인접한 판교 등 요즘 새로이 개발되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으로서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자녀 교육 특히 부동산적 장래성 등에서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지역의 단독주택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또한 이러한 단독주택은 탈도시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공동출입구, 공동홀, 지하주차장 등을 사용하는 아파트보다 특히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 주거 형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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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을 할 것도 없고 특별히 할 일도 없어서 무료하게 하루를 지내다 보니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지어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온종일 집에서만 지내던 아이들이 층간소음을 더 많이 일으켜 주민들 간의 분쟁을 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이 더 활성화될 앞으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집이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과 공간이 있어서 다양한 취미와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는 훨씬 좋다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 구체적인 자금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아파트 전세금으로 이런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는데 신도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자금계획을 알아보겠는데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땅은 대지 위치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7 내지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건축비도 공사 규모나 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등을 포함해서 약5 내지 7억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2 내지 17억원 정도 필요한데 이는 한 가구 단독주택을 건축해서 자신이 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판교 등 대부분의 신도시 단독주택은 두 가구 내지 다섯 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만약 이 건물에 두 가구 주택을 지어서 한 가구는 자신이 거주하고 한 가구를 임대하는 경우라면 전세가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약5 내지 7억 원까지 가능해서 이 경우라면 그 차액이 7 내지 10억 원이 나는 것으로서이 정도의 금액이면 웬만한 아파트 가격 아니 아파트 전세가가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서 에 중요한 것은 은행대출과 자금의 흐름입니다 특히 이러한 건물의 신축구 경우에는 땅값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 따라서는 건축비까지 은행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즘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것에 비하면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땅값과 공사비 등 투자비에 대한 자금의 흐름도 단계적으로 즉 땅값도 그렇지만 공사비도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금을 지불하여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것도 신축은 아파트를 그냥 매입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인 것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공사비에 대한 대출이율이 다소 높을 수가 있는데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그 건물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갈아타는 소위 브릿지론 형식의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 할 의지만 있다면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단독주택을 지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아파트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네가지즉 첫번째는 왜그 많은 돈으로 전세나 월세를 사는가 두번째로는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집을 지어서 살아보라 세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네번째로는 구체적인 자금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신도시는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에 비하여 교통이나 출퇴근 등 면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편의시설,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오히려 웬만한 서울보다 더 좋고 오히려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은 아파트나 특히 아파트 전세살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당당한 내집,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층간소음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주는 등은 자녀들에게도 큰 보람이며 이 모든 것은 전세를 살던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과 특히 계속 오르기만 하는 전세값이나 월세 전환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이 바로 이런 내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대한 불안감이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잘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전세금으로 저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방법과 또두 자매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으로 판교 단독주택을 건축한 사례, 또 이러한 아파트 전세금으로 상가주택을 건축해서 꼬마 빌딩이 건물주가 된 사례 등도 아래 더보기에 링크된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아래에 링크된 영상을 봐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이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거나 또 계속되는 다른 참고 영상을 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